플라스틱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네. 이거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야? 그냥 쓰레기 될때 어떻게 해결할? 그냥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위에서 내에서 이 비우스 메네폴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에 보면 네. 장점이 있는데 그냥 네. 우리 위에서 단점 말했고 장점 찍는 거죠 그냥. 오대네요. 상급판 오대. 네 그런 거죠. 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쓰레기 될때 어떻게 처리하냐? 네. 처리하는 능력 네. 아, 이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처리하는 것도 다르니까 그래서 배임치 맞아요. 애초에 맨유얼 존뭐 만약에요 만약에 어떤 어떤 캐를 봐요 중력은 뭐냐면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고 어떻게 체 아니 처리 되냐 이거 보래요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만들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식물성 아 뭐래 뭐 만드는 거야 그 식물성 플라스틱 만드는 거죠 역사관들은요 고정시니다 그들의 그 전문적인 그 존재를요 어떤 확신이 아그생 생활의 그 그러니까 행동의 그 삶이 그냥 행동이 그냥, 아니, 삶이 옆에서 돌아다는 거죠. 근데 네, 오로 오지 아웃사이드아웃사이드네 애지 그럼 애드슨 이게 관계가 없기 때문이생리 그리고 그 이런 예해를할상으로 어~ 역사는 아그 정치랑 그헷갈이안다는 거죠. 역사는 오히려 그냥 숙고의 현역이나 이런 거래요. 네, 그아 그냥 학문적인 거죠. 그니까 그니그 가구가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그 가치가 어떤 든간에 그런데 이겨보셨을 건데 예전합니다. 뭐냐면 있었지, 있다. 처음부터 개판한 결론은 없이, 그냥 없는 거 있다, 그냥 한 대형의 시스템에 나타나죠. 그 역사가들이 그들에게 걸린 거죠. 그, 거죠. 그, 그, 그 정치의 위치자들이 자기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원들 이게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그 위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역사랑 정치에 관련이 없다. 근데? 그, 과거가 갖고 있는 어떤 연구든 간에, 같이 가붙 간에, 그, 얘네들은, 그, 그냥 처음부터 뻔한지 뻔한, 뻔한 결론에 의도, 의도가 된다는 게, 약간, 좀 색다르게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요, 그 정치 충매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데이터 그 설령이, 아, 그냥 누구 했던 거면 갖고 주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 충거 아니라, 그냥 갖고 자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그냥, 이건 그냥 이선적인 거래요. 네, 이거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선적인 거는. 정치는요, 필수적으로, 아, 정교, 정규, 아니, 정교하면 학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학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냥 학문을 연결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드는. 왜냐면 하 이것도 자극프로거든요. 다풀, <웃음> 역사는 또한 환영 게있어요또 방식에. 이거 징그럽겠죠? 네. Then 네, w 근데 그게 역사는 뭔데요? 이거를 정치를 공스프션이니까안 맞는데요. 그래서 반대가 사실입니다. 이거 붙어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의 이론이고, 역사는 말해야 된대요. 있는 그대로, 그러고 그래서 if t h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드러나면은, 역사는.